tv조선 트롯 오디션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이 신화를 이어갈 새 시즌에 임하는 제작진의 이야기를 밝혔다. 이전 시즌과의 차별점은 지난 시즌 대비 참가자들의 역량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번 지원자들은 트롯 장르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물론 각자의 개성을 무대에서 표현하는 신선한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한 흔적들이 무대에 묻어날 정도로 결점을 찾기 어려운 역대급 무대들이 출몰했다. 신설된 부서들의 활약 또한 새로운 재미를 더할 것이다. 멤버 전원이 타 오디션 결승전 경험자인 우승부는 녹화 당일 참가자들 사이에서 견제 일순위였다 반대로 우승부 멤버들은 내내 큰 중압감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 외에 신설된 독종부, 나이아가라 부, 국가대표부의 활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새로 신설된 부서에 대단한 실력자가 숨겨져 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일이었다. 지원자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되어 상당한 실력을 가진 분들까지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트로분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가며 장고 끝에 선발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다면 가장 뉴페이스가 많은 부서 제작진이 녹화 현장에서 가장 놀랐던 부서가 대학부다. 젊음을 무기로 가졌고 풋풋한 매력이 있지만 엄청난 실력자들이 포진해 있다. 대학부가 대의변을 일으켰다. 가늠할 수 없는 이들의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마스터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상향평준화된 최강실력의 참가자들이 즐비한 만큼 마스터 군단을 꾸리는 일도 고심을 거듭했다. 미스터 트롯의 정통성 유지 트롯 장르가 가진 무한한 확장성과 다양성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라는 두 가지 방향성을 두고 마스터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 뿐만 아니라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지난 시즌보다 마스터 인원을 늘림으로써 이번 참가자들은 총 15개의 하트를 받아야 올 하트를 받고 다음 라운드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눈높이, 다양한 시각을 가진 마스터들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올하트를 받아낼 수 있다. 또 제작진은 미스터트로트의 어느 때보다 뛰어난 가수가 많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시즌의 출발점보다 이번 시즌 출발점이 확실히 더 치열하지만 현역 가수들을 위협할 수 있는 천재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많다. 새로운 전설이 탄생할 것으로 확신한다. 라며 평가하기도 어려운 완성도 높은 무대들이 즐비하다. 대한민국 최고 트로트 가수를 뽑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냉철하고 공정한 평가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tv조선 미스터트로트 새로운 전설의 시작은 12월 22일 목요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